관리자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받은 부하 직원의 업무 성과는 실패하게 되는 현상을 필패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직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도 내가 주장했을지 모른다는 의식적인 성찰 과정을 거칠 때 필연적인 실패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빠져나와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패신드롬이란 유능한 부하직원이라도 보스에게 무능한 직원으로 인식되는 순간 업무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직장에서 본래 유능했던 직원들도 상사에게 무능력하다는 의심을 받게 되면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의욕을 상실하며 점차 무능한 직원으로 변한다는 심리적 증후군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관리자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받은 부하 직원의 업무 성과는 실패하게 되는 현상을 필패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입니다 어떤 보스는 직원이 유능하길 바라면서도 그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지 않고 순간 실수를 한그 일부의 모습을 보면서 잔소리 또는 화를 내게 됩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잖아 왜 매일 그런 식이야? 김대리는 저저 알아서 잘하던데 등등 비교하며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도 직원은 만회하고 싶어 다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를 냅니다 하지만 성과 는 모습을 보고도 보스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넘겨버립니다 왜 직원이 열심히 하는데도 보스는 알지 못할까요? 보스에게는 그 직원의 못하는 모습만 계속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보스는 직원에 대한 통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 그 직원을 신뢰하지 않으며 믿지 않게 됩니다 나를 믿지 않은 사람과는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 직원은 점점 실적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리더십 분야의 석학으로 꼽히는 만조니 교수는 매일경제 NBA팀과 전화 인터뷰에서 필패 신드롬이 만연한 까닭은 사람들이 자신의 예상, 판단에 부합되는 증거만 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스가 무능한 직원이라고 찍으면 직원이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보스는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직원이 못하는 것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이 같은 확증적 평행이 필패 신드롬의 주요 원인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대할 때 인간은 그 자체만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그와 높은 연관성을 갖는 특정 범주로 구분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범주적 사고라고 말합니다 범주안는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새로운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특정 범주안에 집어넣고 해석하면 어느 정도 정립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지의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적 사고는 스테레오 타입과 편견을 조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세상을 둘러나누 생각하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인지적 특성과 맞물릴 때 이런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 특히 관리자들이 직원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런 범죄적 사고와 이분법적 시각이 작동하게 됩니다 상사들은 그들의 업무 태도나 가치관, 성향 등에 비추어 인그룹과 아웃그룹으로 나눕니다 인그룹이란 나와 공통의 코드를 가진 집단을 말하고 아웃그룹이란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집단을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에는 좋은 것만 보이는 경향이 있고 내가 싫다고 생각하는 무언가에는 안 좋은 것들만 보이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걸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필패신드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조직에서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자신을 돌아보려는 노력에 앞서 무조건 해당 직원을 탓하는 상사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한 번쯤은 자신이 필패 신드롬의 함정에 빠져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범주적 사고에 사로잡혀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섣불리 재단해 능력있는 직원의 역량 개발을 막은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필패신드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도 내가 조장했을지 모른다는 의식적인 성찰 과정을 거칠 때 필연적인 실패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빠져나와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